안녕하세요. 두 딸의 엄마이자 꽃피는 날을 운영하고 있는 10년차 플로리스트 허순종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새벽 꽃시장을 다니며 좋은 꽃을 데려옵니다. 예쁘고 싱싱한 꽃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제일 좋은 광고라고 생각해요. 꽃 상품의 경우 트렌드가 중요하다 보니 오픈 이후에도 꽃을 공부하고 상품 변화에 노력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쉽지는 않았어요 고민하던 중에 만원행고 꽃다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화려한 포장 없이 집에 가볍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꽃을 묶음 판매하는 거죠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 단골 손님분들이 늘어나서 4년째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은 특별한 날만 찾는 비싼 사치품이 아니라 평소에도 부담없이 가까이 할수 있는 커피 한 잔과 같다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편안하고 행복한 꽃집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름다운 꽃을 준비했습니다.